조수석 범퍼만 파손되고 외상은 경미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력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 500428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상해 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우발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일반적인 과정으로는 기대나 회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우발성 외래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외래의 우연한 사고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조수석 앞 범퍼만 일부 파손되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생전에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응급의학과 의사나 진료기록 감정의의에 따르면 망인의 심정지가 교통사고에 선행하였다. 라거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라 취지로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